목사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지요? 아,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.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. 아, 네. 이 부분 중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.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. 이 부분을 같이 읊조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. 예.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소리내서 억지로 볼 텐데 왜이 말씀을 선정하셨어요? 이승야에게 스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야 37장 상황은 그 사내립이 18만 5천명을 아스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유다를 다 점령했거든요. 예를 들면 포위당하고. 완전히 희망이다 끊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, 어,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근거로 뭘 이야기하시냐면,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희숙이야나 유대 민족들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 아마 이 아수르로부터 모든 승리를 이루게 되고 또 다시 회복되게 되려는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, 아이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러나, 사실은 부모님의 열심을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, 어, 많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랄 수 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뭐, 자기 아이를 양육한 만큼의 열심을 어디에서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아이를 양육해보면, 어, 다른 아이 양육할 때는 아무리 많은 사례를 받고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음. 자기 아이를 양육할 때는 정말 무보수로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음. 열심히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은 사랑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심이죠. 네.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음. 어,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주실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다 선으로 바꾸시는 열심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, 네. 아이들이 부모의 열심이 안 보이듯이 우리는 내가 차 어려움과 고난 또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만 보이지 네. 그 모든 고난과 문제 배우에서 그 모든 걸 나를 위해 승리하시면 하나님 열심이 안 보이거든요. 아하. 이스기야도 그걸 못 보았는데, 네.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, 이로 인해 이스기야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음. 약속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, 음. 지금이 우리가 봐야 될게 이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꼭 마음에 좀 깊이 간직하고. 음. 어,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상황 배후에 나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꼭 기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. 음. 지금 당장 눈앞에는 고난 또 답답함,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암담함이 있지만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합력해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지요. 그러죠.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. 네. 네. 뭐내 방법대로 안해주셨다안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음. 하나님은 이제 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네.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계시고 어,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네.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내들이나 아스로 군대만 보지 말고 예 여와의 열심을 보면서 우선 내가 할수 있는,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을 이때 참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네.